<웃음> 어? 이제 야. 가려고요 그래. 자, 자, 자, 자. 같이. 같이. 같이. 자, 응. 문 닫아라. 문 닫아라. 닫아봐 닫아라. 닫아 닫아라. 닫아라. 닫아라. 닫아닫아닫아 오 오. 가봐. 어. 어. 다다다다 <놀람> 다. 여기. 어. 어. 저기 어떤 탈곡기다. 어. 플래시 삼각대 사용 금지. 나은데이나갈수 있을 것 같아. 나갈수 있을 코 같아. 이스코. 나이나가가실수 응. 응. 어. 응. 응. 있으니까 아 이스코. 응. 그래도 이스코. 나가서 이이거 우리 수서이가 우리 우리 하준이 응. 음 독립운동가 여러분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거야. 덕분에 이제 때문에라는 거는? 덕분에라고 했어. 아니 그도 때문에라고 들면? 덕분에 맞아. 독립운동가 여러분들 때문에. 저건 뭘까? 저거 뭐야? 큰 뭐, 나무 있는 거? 어 나무가 쓰러져 있다 나무 쓰러져 있네? 나무인데 지금 꺾인 거 같은데? 아니 진짜 나무야! 우와! 쓰러졌네 나무가 아, 이게 여기는 나좀 커서 나중에 커서 엄마! 어! 뭐야? 뭐야? 일로와 오오오 나온대요 서 어. 맛있겠다 이건 뭐가 근데 보라색? 블루베리 같은 거 같고 먹어봐 아 치즈 맛어 맛이 어때? 맛있어. 으아! 으아! 어봐 진짜 맛있는 아 으아! 매운 으아! 으아! 으아! 운거아니야 으아! 으아! 으 어.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아 줄게. 어때? 매운 못 먹겠어? 응. <웃음> 먹고 싶은데 그래? 매운데 먹고 싶은 맛? 응. <웃음> 안 심심하겠다 친구랑 같이 먹어서 누구? <웃음> 거울 속에 너랑 먹고 있잖아 입체감 있다. 그렇지? 어, 입체감 이렇게 진짜 진짜야 어, 어, 진짜 아, 진짜 <웃음> 입체야. 에리야 진짜 아, 입체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입체였어. <웃음> 얼굴 아니야. 물방울이잖아. 아, 얼굴이구나. 어, 그러네. 아무 그래도 얼굴을 하면 어떡해. 아, 나. 그렇게. 나 그럼 더얼굴피표하면 어떡해. 그게 왜? 물방울이 없어졌어, 그치? 지 <웃음> 다 공감할 수 있어 응? 지서두수리 <웃음> 어, <�more communism> <견�ẫ Mel> -E 오! 두려하네탈수 있네